오늘 말씀은, 그, 김홍전 목사님의 그 총체적인 그 가르침을 집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웃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아주 집약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웃음> 뭐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걸 다할수있을려는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하고, <웃음> 나머지, 뭐, 다할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끊겠습니다, 중간에. <웃음> 그, 그, 김홍준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굉장히, 그, 아주 호방하고, 지식이 아주, 어, 아주, 선부해가지고 어, 뭘 핵심적으로 얘기하는지 잘 찾기가 어려운데 이 강설에는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과연 내가 그 동안 신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가르침에 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그 모습을 잘 취하고 가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낭독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15절로 20절에는 열매를 맺는 이야기와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열매 맺는 이야기 혹은 포도나무의 관계의 이야기와 합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씨를 뿌리는 밭을 마음으로 해석해서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렸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하는 상태로 해석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번에는 마음으로 듣는다 하는 것에 관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만 듣는,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떠있는 소리로, 머리로만 댕댕 울리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 거는요, 이걸 그 어떤, 암환자가 자기 처방전을 받는 것, 하, 하, 그것보다도 더 아주, 그, <웃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건 영혼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생애와 관련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르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가지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그 마음입니다. <웃음> 마음이 묵뭐 그, 구약에서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할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마음의 할례를 마음 가죽을 배워야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행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도 되는데 이제는 전체로 변화된 존재로서 그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므로 자기 생명 전체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영혼의 중심부인 카르디아, 헬라어는 카르디아 이게 마음인데 카르디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지 자기의 인식만 이러고 저러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자기의 지력이나 감각에 그 말씀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지력이나 그 감정에 심으면. 그게 이제 오래 못 가요. 돌밭에 뿌린 시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처음에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서적인 표현이에요. 감정적인 표현이잖아요. 말하자면 감정에다가 그 말씀을 가져다 던져가지고, 감정을 기쁘게 요동시킨 것입니다. 기쁘게 받을만한 해석을 하고 그 만한 내용을 거기서 발견한 것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로 정서적인 데에 중심을 둔다면 그것은 그 사람 전체 생활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서는 항상 쉽잖아요. 이게 정서는 어, 그 지, 진리가 생명으로 그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정서는 반드시 찍어요. 음. 면역성이 생기기도 하고 식기도 하,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런 거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말에는 청화한다 청종한다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할 때는 듣고 허락하신다는 의미고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는 예 그대로 쫓겠습니다 하는 그런 청종의 의미가 있어요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라는 것 같이 종은. 주모가 그 손짓 한,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려고 해야 하는 거죠. <웃음> 이게 그대로 쫓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듣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할 뿐 아니라 또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웠다는 것은 마,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듣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안에다가는 핵심적으로 넣지 않고, 그냥 한쪽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논리 체계로 그 이해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 그걸 <웃음> 자기 안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죠. 양식으로 삼는 거죠. 양식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우리의 피와 그 모든 살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나의 그 생명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 그 이제 듣는 것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 그게 받는 것이다. 그게 마음으로 받는 거죠. 길가와 같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말씀을 내 지식의 장식으로 삼는 것은 좋으나 그것으로 내 생활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든지 지배할 이유가 없다 하는 교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웃음> 마 마태복음에는 좋은 땅에 뿌려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듣고 마가복음에서는 듣고 받았다 하고. <웃음> <웃음> <웃음> 누가 보고든 마음으로 듣는다고 그랬고 귀로 듣지만 사실은 그럼 청력을 잃은 사람들은 귀로 못 들으면 이제 수화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귀로 귀로 못 들어도 마음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수화를 통해서 말씀, 메시지를 얼마든지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저 안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태는 깨닫는다는 말을 쓰고 마가는 받는다는 말을 썼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꼭 같은 말은 아닙니다 누가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라고 또 했어요 듣고 지키어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어 말씀해서 보통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하고 하나님의 신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종교 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세례까지 받고 활동도 할수 있어요. <웃음>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양반은 어려서 이제 군대, 군대에서 세례도 받았대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유, 유학자 수준의 그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 자기가 학교 예, 교회 다닐 때, 그 있었던 동네에 불이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동네에 원래 한 교회가 있었는데 쪼개져고두 교회가 됐다고 그런데 이제 자기네 집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그두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셨는데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교회 목사를 음식 대접을 안 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우리 목사님이 아니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그런, 그런 배려도 안 하냐고, 이제 막, 저기, 욕을 하는 거예요. <웃음> 근데, 근데,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굉장히 자기의 의를 이제, 이제, 도덕적 의의를 포장해갖고, 이렇게, 그, 그런 관점으로 기독교인들을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죠. 절대 안 들어가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런 걸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의 심정 가운데 속해 있지 않, 않다 하는 의미입니다. 일반의 종교성, 도덕성, 뭐 이런 걸다 뛰어넘는 영적인 면이 있는 거죠. 음. 영적인 면이라고 그래갖고 뭐 신비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그, 주님이 하신, 주님이 영적인 분이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면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중생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속해서 성신님이 내주하셔서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도록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읽은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신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아니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신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의 중심이 결국 그리도인데그리도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셔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그리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시고 그그리스도 와 연합된 존재들로서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이 어, 있다는 거죠. 니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신분으로, 당신의 그 자녀의 신분으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진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 따르는 거죠. 믿음으로. 그니까, 러 그, 루, 루터교나 로마 케토릭에서 말하는 이 신칭의 그 내용이 의, 의의 그 주입이 아니고, 그 오늘도 그 신학교에서 그 유해신 목사님 그 강의 하셨는데, 의의 주입이 아니고, 의의, 의롭다 함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는 그것은 누착은 저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의가 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의인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의롭다 선포를 하시니게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인격과 사역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그 그, 그 의의 전가를 받고 어,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끝까지 계속 열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성신님의 사역, 하나님의 뭐, 뭐 선택적이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고 성신께서 그, 그 일을 이루시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건데요. 그런 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런 과정을 겪는다. 뭐, 그런 구원의 서정도 겪는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는 배제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과연 그것이 그렇다고,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서 그걸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휘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신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휘하는 것은 공로가 될수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의 결과인 거지. 그래서 그 은혜의 결과, 은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산다.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만유의 대주제이신, 만유의 그 주이신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산다. 라고 하면, 이게,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그 감격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정서도 있고, 그, 거기에 따르는 견임불발의 그, 그,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지. <웃음> 그, 지켜서 인내로 주님의 그, 성, 성신님의 그 가마를 생활로 결실해 가는 것입니다. <웃음> 빌리포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앞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바울이 이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지 자기가 그걸 이루는 게 아니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이루어간다고 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행해 나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리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구하는 거죠. 소원을 받고, 그, 그것을, 스스로 할수 없다는 걸 알고 또 구하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님의 뜻이 자기 뜻이 돼서 움직여 나가지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한 그릇으로도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역사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말인데 에너지를 공급해서 일을 해 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빌리포서에서 이제 행한다 하는 말로 어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고 계속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너희 안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사역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지켜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신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속에 탄탄한 바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는 도중에 환란이나 핍박이나 괴로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모양만 기독교를 취하고 갈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 말았다 했다는 치우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환란이나 핍박이 있을 때 사실상, 넘어진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끝까지 안 넘어지고 간다, 하는 뜻입니다. 중간에 조금 하다가, 아이고, 뭐이 정도 하면 됐지, 포기하고, 예?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끝까지 자기에게 준 소원대로, 어, 그러니까, 교회가 기본적으로 사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면 그걸 구해서 깨닫고 지켜야, 가야죠. 그 이제 그,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고, 실제는 그, 그, 그런 것에 대한 소원이 없으면, 그것은, <웃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 성신님께서 그것을 잘 받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지키게도 하시고 또한 말씀이 그 속에 사역하기 전에 벌써 성신께서 그 마음을 착하게 만들고 좋은 마음 즉 말씀이 충분히 결실할 수 있도록 만든 저항하는 요소를 <웃음>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열매는 맺는 말씀이 들어와서 그 열매까지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웃음> 이거는 이제 선제 선제되어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다른 편에서 생각해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내용이라 이게 뒤에 나오는데요. 그 말이. <웃음> 그러니까, 성신님께서 이렇게 혼자 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좋은 마음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나를 빼놓고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씨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그세 가지는 다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고 옥토는 다 신자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 인내하고 지켜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고 자기는 할 일을 안 해. 그게 이제 저희 하이퍼칼빈이즘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주권으로 되는 게 지금 성신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이에요. 그건 다른 면이라고요, 구원에. 근데 한, 다른 면으로는 내가 그 성신께서 나를 쓰시니까 내가 소원을 갖고, 그, 그, 내가 그 무너지지 않게 하고, 돌 같은 마음 다 내려놓게 하고, 그, 다 뽑아낼 거다 뽑아내게 하고, 그 아주 단단해진 마음이 다, 어, 녹여지게 하고,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기 전에 그가 벌써 하나님께 속해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역하셔서 발생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릎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리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려고 하면 결국 진리에 속했다는 기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는가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신으로 거듭나야만 이 거듭난 사실 때문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생명과 성신에 내주하시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유라심을 쫓아 종생의 시슴과 성신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것을 제거하시고 성신으로 새롭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단단하던 것, 길가와 같이 냉정하던 것을 제거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조물 중에서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조차 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수 1장 18절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를 새로 탄생케 하신다는, 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물과 성신 즉 나를 정화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성신의 사역으로 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들어가서 거듭났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이 들어가서 거듭나게 하는 사실을 발생하게 하지만 그것이 꼭 우리의 인식과 더불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도 얼마든지 거듭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체에다가 물을 주면 썩어버리는 거죠. 생명 생명이 있는 화저 식물에다가 물을 주면 자라지요. 근데 생명 없는 식물에다 물을 주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물 주기 전에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라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제 거듭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의 의식과 거듭나는 사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신님의 사역은 독자적인 것이어서 내게 말씀을 안 주실지라도 거듭나는 사실이 얼마든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어요. 보통 사람, 성인의 경우하고 정신박약, 노인들, 태아, 뭐 이렇게 지진아들, 뭐, 이런 사람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있는 거죠. 비상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신님의 사역은 독자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각성과 이해가 없는데,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 죽으면 하나도 고듭나지 못하고,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어린아이를 반가이 받으시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면 안된다 하셔서 어린아이가 본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심성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웃음> 이것은 어린아이는 누구든지 천진난만에서 다 천국적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한다는 뜻이지 어린아이에게 사람의 부패와 타락이 없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늘 말씀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하시지만 성인으로서 말씀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들을 귀, 일반적으로 들을 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예? 마음으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어, 말씀을 사용하신다. 말씀의 사용이라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먼저부터 어, 말씀부터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비하게 사람이 알수 없는 데서 먼저 성신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야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말씀도 그래야만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까지 반대하던 말을 갑자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저 베드로의 그 설교에서 확인한 바가 있어요. 예? 어찌할고 단식할게 그게 별안간 그렇게 이제 반대한 말을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신을 선물로 그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어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교회 사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성신 세례 받은 것을 확인하고 물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물세 물세례를 줘가지고 성신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신세례를 받은 것을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교회 교회 절차를 따라서. 그게, 그게 성신적 성경적이죠. 응. 성신님이 역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한 마음을 만들어. 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신으로 중생하고 친생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자녀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후사로 만물을 상속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 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진리에 속한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에 이미 진리에 듣기 전에 이미 진리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말씀은 신자가 중생으로 전 영혼의 기능이 변화를 받아서 성신의 특별한 역사를 받아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 하는 뜻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듣게 되어서 부르심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청하시는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사죄함을 받대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중생의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그 안에서 별도로 역사하십니다. 성신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가르칠 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이미 성신께서 그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놓으셔서, 그게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말씀을 듣고, 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성신께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의 조건을 보고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사하시고, 우리가 반응을 안 일으키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신님이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시고 받게 하시되 성신님이 하시면 반드시 반응을 일으키고 그 역사에 대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로 결국 말씀을 잘 받아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길가밭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그렇게 있지 않고요. <웃음> 결실하는 거예요. <웃음> 먼저 성신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현저하게 그걸 받을 만한 상태를 일으키시면 받을 만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뜻대로 어잘 지켜서 깨닫고 지키고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결실하기까지 중도 입회, 중간에 뭐, 그만두는 걸 하지 않고 견인불발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 그, 목표까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예수 믿고 처음에 구원받은 것을 결실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결실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인격적인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존재로서의 결실도 맺고 관계로서의 결실도 맺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주님이 내신 은혜 의 방도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그 그,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받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음.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말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해놓고는 말씀을 하나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이게 어, 음. 스스로 스스로 길가바시고 돌짝바시고 저. 저기 가시밭을 가시밭인 것을 입증하는 꼴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제 결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했는데 과연 결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실은 하나님께서 식료로 취할 수 있는 만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먹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열매 찾으러 왔을 때 결실이 없어 먹을 게 없어서 저주했잖아요. 근데 원래 있어야 돼요. 이파리가 나기 전에 꽃부터 피고 열매를 맺거든요. 천 열매가 그래요 무화과는. 그런데 이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없 열매가 없는. 그냥 모양만 취하고 실제 주님을 그 기쁘시게 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외형만 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인격적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식료로 취할 수 있을 만한 과실이나 양고기의 결실이 좋다고 할 때는 그 열매가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과나 뭐 배, 이렇게 음직스러운거 보면 참, 아이 열매가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당장 나한테 자양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요 그, 양식으로 삼을 만한 게, 그럼, 뭔가, 뭘 보고, 아, 참, 열매가 좋다. 어? 결실이 참 좋다. 그게 뭐냐? 그게 내게, 제가 얘기했죠. 이따가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게 그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좋아하시니까, 그리또와 같은 것을 열매를 맺을 때, 그리또의 인격과 사약을 열매로 맺을 때, 그걸 양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이 좀 끊고 좀넘어가어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보존되고 유지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도 식물을 취하신 것 같이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의 소재인데 레위기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곧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레위기 21장 6절 하나님께서 즐겁게 무엇을 잡수시는 것처럼 비유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다는 것이 아주 좋은 얘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실만한 열매를 내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중요한 책임이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비록 이파리가 무성하여도 너는 소용이 없다 하셔서 말라버린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취하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잡수실 것을 드리느냐 하면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호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생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열매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게 그리또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죠 생명을 이웃의 생명을 그 돕는 거죠. 이웃이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게 여호와께 구이는 거고 여호와께 구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여호와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없이 기독교인됨을 그 뽐내는 사람들, 여기 거짓된 사람들처럼 본문에 거짓된 사람 항상 역할론만 얘기하잖아요. 인격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그것도 그것이 시작인데 시작도 안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에, 그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장하는. 하나도 하나님이 양식으로 낼 만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쳤다 권능을 행했다 귀신을 쫓아 냈다 그걸로 얘기하면 아무도 안왜 그걸 하느냐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충만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도리는 또한, 우리가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소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만한 양식이 되고, 또한 사람에게 먹을만한 양식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이 사람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 하나의 희생해 가지고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재물을 희생해서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뭐 주신 것만 갖고 자기 백성 아, 나 하나님 이런 거 받았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악한 거죠 수단으로 쓸 것을 사용해서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수단으로 쓸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 버리니까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토께서 사람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세우시고 밀고 나가시고 가르치신 것들이 결국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예수 그리토를 섭취해서 자기들도 비로소 생존의 의의를 발견하고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거룩한 요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종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잘 받아서 전해줘야 성도들이 그걸 먹고 아 그리토의 그. 생명으로서 그 열매를 맺는 거, 인격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하게 사람들 아 예수 믿고 축복 받는 거 얘기하고 예수 믿고 그, 그 구원 받아서 천당 가는 거 얘기하고 끝내 버리면 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악한 종이 돼요. 음. 말씀을 가르치 지키게 해야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발휘하게 해. 그거 안 하면. 악, 악한 종이란 게으른 종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대신해서 기념하고 예수 그리토를 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결, 예수 그리토의 인격적인 생활과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한 거룩한 일생의 행진이 결국 나를 예수 그리토 안에 포함해서 그리도의 지체가 되게 하여서 우리도 그가 가시는 그 길의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가도록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29일날 성찬을 아 이번 달에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에 죽으시면 오실 때까지 저, 저, 증거하는 자로 그 성찬을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입, 입만 나불 나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토의 양식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 신분을 잘 취해서 자기 역할을 다할수 있게 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잘 하게 그게 열매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떡, 떡과 포도 좀 먹고, 잊어버리고, 하나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게, 그게, 그게 양식이냐 주님의 양식이냐 열매, 열매, 주님이 먹으실 만한 열매냐 인격적인 생활인데. 이렇게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간다는 것, 단순히 중생하고 변기해서 그리또적 품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 그리또의 품성을 가진 게첫 번째예요. 열매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뒤에,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늘그두 개가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또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그 그리도와 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낮아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성신을 보내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 그, 그걸 그그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해요. 그냥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의 품성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제일 초보입니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작도 안하고 벌써 신자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도 안하고.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 열매가 아닙니다. 존재의 당위가 없는. 많은 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 믿고 천당 가는게 최종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는 말을 함부로 써서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아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하고 성화를 이루는 삶. 성화가 뭐 거룩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성화됐지 저기 성화됐지만 그 성화를 누려가는 거잖아요. 이 신칭이를 잘못 이해하면 무법주의로 갑니다. 잘못. 무법주의로. 그런 사람들은 성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한 것도 없으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토를 믿고 중생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 첫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첫 번째 단계, 중간도 아니고 첫 번째 단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것답게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시작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충만한 데까지, 그게 열매라는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제 그, 이제 여기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요 단락의 끝 부분에 가보면요, 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생활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땅 위에다가 구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 그것도 그것도 충만하게 개인이 아니고 교회로서. 이게 아니면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해 숨 쉬고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 우리가 직분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호흡을 가지고 예? 그런 누림이 없으면 이 살아 있는 게 아니 에요 죽은 자지. 제자도가 나오고요.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도 다 어려서부터 뭐 계명을 지켰다고 근데 근본적으로 첫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도 마찬가지. 제자도도 다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 자기를 부 자기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소유도 버리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게 주님이 먹으실 만한 열매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내 은사를 써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서, 서나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가정, 가정에, 가정의 그, 언약의 대표자들은 가정에서 그 일하고. 교회, 언약의 대표자들은 교회에서 그 일하고. 개인, 개인으로서 그 일하고. 그, 근데 개인이, 교회 아로서의 개인이죠. 근데 이것이 어우러져야 인격적으로. 자기 걸다 써서. 신청식이로서다 써가지고 그거를 존재로서나 관계로서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먹으실 만한 양식이 돼. 이건 그러니까 그 자기 자기 입, 입도 못 챙기고 그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 경우는 다르죠. 이제 다르죠.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그외 장애인의 경우나, 뭐, 뭐, 노인,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다르고, 성의이라고 하면서,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 이게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소원을 가져서, 그렇게, 그게 주님이 먹으실 만한 거 양식. 그러니까, 이게, 음, 양식이 들어와서 내 인격적인 활동으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인격적인 활동, 눈빛, 언어, 그 표정, 그 손짓, 발짓 여기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풀풀 나야 돼 그리스도의 냄, 냄새. 그리스의 냄새가 그냥 작은 예수운동 이런 게 아니고요 그가 그리스도 하나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말로만 절대 안 돼요. 말로만 더우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 소용 없어요. 말로 극한 가난 중에서도 형제를 돌아보고 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 그게 제자로서 시작이라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